무료 이용하는. 오, oh, we can play games. What s h s a m 무슨 게임이야? <웃음> 섹시한 부분, <웃음> 섹시한 부분 상군대 진단하기 누가 더 커? 이 노잼네. <웃음> 카보드 하는 것이네 ASMR 무료. 예, 재밌겠네, 이게 여러분, 롤링 기구 없어서 좀 아쉽다. 30초 동안에 칭찬해봐. <웃음> 오, 라면, 라면 맛 신경이네. 아, 김밥종국 먹자. 24시간 김밥종국 여기서 가자. 마마, 김밥 먹자. 음, 음 아니요 김밥 먹자. 파 먹고 싶어. 쌉이매요 소고기 김밥. 안 된대요. 아예요. 안 해도 되는 마예요. 아, 네. 와우. 오 이거 신라면인가요? 신라면. 시나면. 오 여기 김밥 괜찮네 와 매워 와, 와 이거 너무 매워 그 공항 어디에요? 공항 여기지? 아, 이건가? 송이에요. 오, 게 어, 오케이, 그럼 여기 가자. 그럼 이거는 공항에, 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가요. 포켓, 포켓몬! 와, 대. so cute! 오마이 oh 갓! 귀엽다! 오, oh, so cute. 오케이. 고, 러, 러. 넌. 편택 쥬, 주, 청 주, 이, 쥬. 인, 쥬. 음, 여기, 그래, 여기, 여 할래. 여기 이. 2 이. 이, 이. 일 사고 이. 이. 이. 오. 이상해 뭐가 그냥 특혜만 있다고만 했어요 어 응. 그냥 갈게요 산책로 한페이지래요너 먹어볼래? 캄페이지면 진짜 이상해요 왜이거만틀었어요 혹시 지금 일해요? 이렇게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자도 될까요? 응. 아, 요거, 한은공원. 걸어서 가고 싶은데, 응. 아, 차만 갈수 있어요. 응. 와, 혹시 차만 갈수 있는 곳이네. 에이, 그, 아, 사람만. 아, 사람만. 아, 맞아 이거 봐봐. 어, 여기다. 아, 고마워요. 아 여 왔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어 여기 입구에요 음. 음, 입구. 아. 문이 내야 돼네 뭐... 어,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여기 네 감사합니다 오, 기억이... 어, 혹시 여 여수 좀 하나 주세요 응. 네, 감사합니다 응. 오기 땀이 나왔다 와얼마야 써요 뭐 3에 삼... 뭐야 에2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에이 이거 2 2 2 0 0 원이었어요? 뭐야? 네, 2 이거 2 네. 혹시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깜찍하고 있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음, 혹시 현금도 돼요 아 현금인데 아니, 왜 그렇게 됐지? 어, 그. 좀... 이거는 스캠을 탔어요. 호킹 됐어요. 어떡하지, 이거. 그, 근데 그거 고기 보는데 3,800원이었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뭐...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요. <웃음> 아네왜크랬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와호킹 거의 됐어요. 아 2만원 나왔어요. 괜찮아요. 와 오늘 호킹 됐어요. 거의 온세즌 받아서 좀대인하다와입구이요어 여기, 여기, 에서 보자 오! s so 나 nice h 여기, 여기, 쳤어 여기, 와우, 이이 미쳤다 이게 이 어깨 보자 와! 어떻게 감색여요이기 아니, 요, 요, 아, 있어, 여기,